어, 실제로, 아직까지도 하단부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롱가점으로 지금은 전환은 안 하고, 어, 숏, 숏, 그,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항에 대한 그 영향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. 고그 자리가 한9985 정도? 9980 정도? 아, 9950이네요, 9950. 9950. 9 5 0에서 다시 떨어진다고 해도, 어, 결국 하단부 닿는 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숏 관점이 롱으로 전환됐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조정을 주는 폭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<웃음> 그래서 아직까지도 롱 관점으로 전환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롱 관점으로 전환은 못하겠고 어어 솔직히 좀, 좀, 좀 어 애매해요. 네,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네. 일단은 주봉차트에서 구름대의 영향을 계속해서 구름대 위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모습 참 좋죠. 그런데 어, 아직까지는 이 저항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어, 아직까지도 롱관종으로 확실하게 전환을 못하는 겁니다. 근데 9700 저항은 일단은 여기 수렴채널에 대한 영향도는 뚫고 지금은 6시간 만 기준선 9800 정도 되는 가격이잖아요. 9800 근데 9800 위로 올라가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, 9950에 대한 저항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양봉 나오고 쭉 하더라도 어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. 네. 제가 봤었던 분석 관점은 요건데 어, 저도 솔직히 쇼트 관점이 잘안 맞더라고요 최근에 네, 최근에 쇼트 관점 잘안 맞았어요 여기 한번 쇼트 관점 안 맞았고요 여기죠 여기 네, 그리고 어제 쇼트 관점 어제 쇼트 관점은 맞았지 맞았는데 타겟이 조금 짧았던 거고 그쵸 네, 타겟이 짧았던 거 이건 솔직히 뭐 쇼트 관점 맞았지 이 네. 요거 해봐, 해서 만약에 뭐그 마진 했었으면은 180불대기인데 1 0 0불대기면 해도 잘하는 건데 마진 했어 네. 예 애써서 자기 합리화 하고 있고요 음. 어쨌든 쇼 어,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예, 최근에 쇼 감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9700불 지지받고 가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, 참고하시고